문을 자물쇠로 잠그는 꿈. 기관, 단체, 회사, 가문과의 인연이 끝나게 될 징조에 좋지 않은 꿈입니다. 자신이 열쇠를 잃은 꿈. 모든 희망이 수포로 돌아갈 징조이고 잃었던 열쇠를 다시 찾았다면 깊은 일이 끊임없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. 자신이 열쇠를 사거나 자신의 열쇠가 부러진 꿈. 사업이나 장사가 부진하여 손실을 입게 되거나 파산하게 될 징조입니다. 자물쇠로 잠겨있는 문을 본 꿈. 성공의 길에 있었던 장애가 없어질 것입니다. 자물쇠를 잠그는 꿈. 소원했던 일이 좌절된다. 열쇠와 자물쇠를 세트로 사는 꿈.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거머쥐고 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. 열쇠 가게에서 자물쇠와 열쇠 한 세트를 구입하여 손에 딘 꿈. 어떤 문제나 사건 관계를 한 손에 거머쥐고 좌지우지하며 목에 힘을 주게 된다. 사법권, 행사주도권, 사랑과 행복의 열쇠 등이 있다. 열쇠로 자물쇠를 여는 꿈. 어려운 상황이나 원하는 일, 대인관계들이잘 풀려나갈 것 의미하는 꿈입니다. 자물쇠 꿈 열쇠가 하는 일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도, 능력, 협조자 등을 상징합니다. 자신이 자물쇠를 사거나 만든 꿈 자물쇠를 사면 가정이 부유해질 징조이고 자물쇠를 만들면 장사나 사업을 잘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. 자물쇠를 억지로 비틀어 문을 연꿈 자신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게 될 일이 생기거나 사업이 성공하게 될징조입니다 자신이 남편의 열쇠를 가진 꿈 자신이 가정살림의 주도권을 맡아서 남편의 돈과 재물을 자유롭게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. 자물쇠를 여는 꿈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에서 지금보다 더 좋고 높은 위치 승진을 의미하는 꿈이라고 합니다. 강도를 옆에 두고 열쇠를 찾은 꿈 자신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. 카멜 용머리 모양의 자물쇠가 또렷이 보이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다. 합격, 승진, 당선 등의 기운이다 높은 산 중간 지점에서 무쇠 자물쇠의 열쇠가 꽂힌 것을 옷고름에 달고 온꿈 태몽으로 소유자는 중년 이후에 기업이나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자물쇠로 잠긴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는 꿈 평소에 냉정하고 쌀쌀맞게 대하던 여성과 교제가 성사되거나 어렵고 힘든 일을 혼자서 거뜬하게 해내게 됩니다 자물쇠의 열쇠가 꽂혀져 있는 꿈 하는 일마다 아려움이 따르지만 점차 해소되고 잘 풀리게 됩니다 자물쇠로 굳게 잠겨진 문을 보는 꿈 하는 일의 장애나 막힘이 사라지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. 자기 자신이 자물쇠를 열쇠로 푸는 꿈 현실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육체관계가 생길 것을 암시합니다. 자물쇠를 만드는 꿈 현재 하는 일이나 사업이 점차 번창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. 자물쇠와 열쇠를 쥐고 있는 꿈 회사나 단체 등에서 승진을 하게 되거나 권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. 자물쇠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